공호 여기 근처에 있었던것 같은데 어! 되있다! 찾았다 아싸 뱅 찾았다 찾았다 됐어 야 여기 어 맞어 오! 어! 들어왔어 와 대박 오! 순식간에 들어와버렸어 이 안에 분명히 서큐버스있을것같아 서큐버스 너 거기 있니? 네. 나좀 구해줘 저저저나좀구해줘저저저저 구해 줘저저저저저 어, 저저가 어? 어? 어? 아, 빨리 서저버스를 구해야 되는저아안 되겠다 바비 아저씨한테저저봐저겠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아저씨! 제가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아 근데 공구리한테 납치당했어요 어요게 해야 돼요? 우리 건물 옆으로 가면 지하로 통하는 동굴이 있을 거야 그곳에 음... 가면 길을 구할 수 있지 아예 알겠습니다 병! <목소리> 어! 어, 공구력! 공구력이다! 어, 어, 어, 어! 미쳐서 잘 되겠어! 큰일났어 어, 지금 다른 친구 도 죽은 것 같은데 어. 도대체 우리 166 소큐머스는 어디 있는 거야?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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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아 그럼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난 바빠 필라테스 가야 되거든 그럼 난 이만 뿅! 뭔 소리야 그게? 여기를 들어라이거지 아이 너무 무서운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제발 내 목숨 좀구해줘라 제발 이 동굴 안에 고구려이 없고 카드만 있길를 간다 달리자 달리자 이럴 때 그냥 달리는 게나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지? 제일 깊은 곳 어? 이거 뭐지? 오? 왜 기차? 잠깐만 어 바닥에 바닥에 이게 먹을 게 이게 많네아 어, 도너츠 잘됐다 배고팠는데 잠깐만 먹자좀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이 동굴이 분명히 맞을거야 들어가보자 힘내자 코봉아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뭐야? 해가 밝았냐? 아아 이거 너인 힘든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일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아니 개랑 나랑 무슨 사이야? 내가 이거 구취해야 되나? 아이 잠깐만 내나가는 길이 안 보여가지고 이리 올라왔네 아이고 힘들어 아, 아, 아이차 아 여긴 또 어디야? 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진짜 아이, 뭐아 이거 키로 얻을 는 방법은 뭐있냐고 어? 이거 뭐야 어, 낚싯대네 오 낚시 그래 이걸로 일단 고기를 잡아볼까?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뭘 뭐, 뭐야 아! 밤이네 아 이거 다 고구르 같아나면 하지 설마 공부를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지 아이 낚시나 해서 잡았다! <웃음> 아이 나 진짜 아이 느낌하면 나오고 느낌하면 나오고 아나 직업을 바꿔볼까? 하하 <웃음> 아이고 내가 소질이 개 있는 줄 몰랐네 어. 아이 뭐야 날박았네 자.. 어? 이번엔 입질이 좀 이상한데? 뭐야? 이 무거운 입질은? 어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어어? 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와! 열쇠를 낚었어 와! 와 대박! 와 대박! 와 열쇠! 이 열쇠면 서큐버스한테찾을수 있겠는데? 오! 오! 좋았어! 지금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안공호 여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 기있다 찾았다 아싸 명! 찾았다 찾았다! 됐어! 여기! 어 맞아! 오! 오! 들어왔어! 와 대박! 오! 순식간에 들어와버렸어! 이 안에 분명히 서큐버스가 있을 것 같아! 소 키보스 너 거기 있니? 거기, <목소리> 니, 니, 니! 니! 날, 날 찾아봐라 나. 나. 뭐 하시면 장난해? 있냐고 <목소리> 맛있게도 얌얌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게 어, 맛있어 첩첩첩 어? 어? 첩첩첩첩첩첩첩구첩첩첩첩첩첩첩봉 고봉 첩첩첩첩첩첩첩첩 너, 너 구해달라며 여기서 고기랑 이게 가재랑 구워먹고 있었던 거네 어우 너무 맛있어 뭐야 잘 있었네 그리고서 뭘, 뭘 구해달라고 나한테 그랬어 사실 내가 너무 긍정적이었어 쉽게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지 꼭 그러게 나이게왜 감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좀 꺼내줘 알았어 내뒤 바짝 쫓아 와라지 보고 싶어서 꼬꼬마 응 예, 얘.. 입에서 입냄새 나거든 한 며칠 먹고 닦았지너 어? 어, 진짜 센스 없긴 빨리 따라와! 내가 물을 열고 나 가자 이쪽 따라와 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자 나만 따라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세큐베 t 감 a 이쪽이야! 자 하얀 불빛 보이지? 저 위로 나가는 거야! 어... 알았어 여. 어 나왔다! 빛치야 나왔어! 나왔어!! 프리덤오오오오 <목소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빨리 올라오, 콩봉아! <목소리> 같이 가! 성키버스! 오! 너무 좋아, 너무 더러워, 무서워! 야호! 배 안고파? 오, 야, 야, 안오 괜찮아, 안에서 가지 더럽게 많이 먹어가지고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빨리 가자, 오너 수영 언제 배웠어? 어후어후나 어린이 수영단이야 돌고래 수영단 어후어후어후내숨면더 거꾸로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어후 어쩐지 물 계속 먹어 어휴! 어휴! 어후 어휴! 어 하여튼 너 썰둘지 이상해 너 진짜 어후어후어후 어후, 어후. 아이 쭈야 빨리 와! 어너 어두워졌어 아이 빨리 오라고 나있지 말이야 어? 응? 나 여기 무인도에서 나가면 나 아, 서큐버스 166 166일 동안 생존하기 책낼 거다? 뭐야 1 6 6이 하고 166일 없고 뻥쳤어 야 166일 없었잖아 어쨌든 나 생존하기 책 내면 베스트셀러 되겠지? 할 거면 저기 코보이랑 같이 했다고 좀 얘기해줘 어! 여기 나무 잡히다야 서큐버스! 저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 배처럼 타고 이곳을 탈출하는 거야 이 섬을! 당장 가자! 어 무서워 고구리 너무 무서워 자 빨리 하나 틀어 어 알았어 고마워 잠깐만 자 이쪽 따라와 여기 얼마 안가면 바다가 보일거야 뭐 자자어 여깄다 바다 바다 바다 이쪽이다 어자 배를 띄워라 자쪼자 자, 출발 슈자자 자, 여기서 택출이다 택출이다